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함으로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과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홍선지원 9 2가합81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해사망 여부 소의 이는 1991년 11월 13일 저녁 무렵 술에 취해 자기 집 안방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같은 날 9시경 바로 그 마루 아래의 마당에 엎드려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코에서 약간의 코피가 흘러나와 있었던 사실 사람이 마루에 굴러떨어져 축대 모서리에 튀어나온 돌부분에 머리를 부딪힐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 달리 특별한 질병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하게 농사일을 하면서 부엌으로 틈틈이 막노동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으며 망소의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무렵 수레치에 운동신경이나 신체의 균형감각이 평소보다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거주지의 안방마루에 걸터앉아 졸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마당쪽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축대의 끝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소의 이의 사망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이른바 재사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계약의 유효성 여부. 소의 일은 사전에 수건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른바 무건 대리인으로서 왕소의 일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왕소의 일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망소의 이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소의 이에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망소에 의해 어떤 고지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자동시료 여부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규정은 위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망소의 이나 또는 소의 일에게 연체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보험료 납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월 납입 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당연히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체질적인 요인 여부. 방소의 기가 평소 알코올 중독 등 건강을 해칠 정도의 질병이나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특수한 체질 요인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반면 사망 이틀 전까지 농사일이나 막노동 같은 육체적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여 왔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한건 또한 이유 없습니다. 감경 여부.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임의로 변경, 증가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간접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위험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울러 보험사고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길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 되는 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발생해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구 의무를 일정한 도로 감경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정의와 형편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곳을 피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편하게 쉬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은 마루의 끝부분에 걸터 앉아 졸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30% 정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신의측과 공평의 이념에 합치된다 할 것입니다. 팔레지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